해 봤습니다. 사실 제가 스태츄 같은 거잘안보잖아요 네, 보여드린 적도 뭐 빌려서 오거나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뿌니버셜 스튜디오에 이사 를 오면서 그래도 스태츄를 어느 정도는 갖다놔 해야겠다. 너무 비싼 건 말고 그래서. 참고 참았다가 이번에 장식장에 또 24채가 쫙 들어왔지 않겠습니까? 그동안에 참아왔던 스탠츠들을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냥 깠어요. 네, 그냥 까서 막 넣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디즈니 플러스의 얼크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은 또춰서시어커 코드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일렇 까다보니까 이 엑셀스튜디오 시어커가 내가 또 이렇게 깔려고 하네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도 없고 SD카드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급하게 막 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채를 깠고요 네이 친구가 이제 18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여기 전에 지금 미리 까놓은 거 한번 보고 올까요? 가봅시다! 자, 장식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 네, 코믹스 버전의 아이언 패트리어트 대노스 그 다음에 아요거는 우리 자바미가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울버린, 예, 네 웨폰 X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울버린인데 이 친구를 바닥에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맨. 사이드쇼, 엑셈 스튜디오 위주로 조금 네 연세 할인 마들을 구입을 했는데 꽤나 괜찮죠. 네 토르도 너무 멋있습니다. 이망치기멀리를 돌리고 있는 이 모습.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크으, 뭐 당당합니다. 네 이렇게 오른발을 돌 위에 올리고 있는 이 모습. 개인적으로는 가장 탐났던 녀석이고 실물 또한 너무나 예쁘네요 화살 두개 아까워서 그냥 밖에다 빼놨어요 그리고 진 그레이 사실 요거는 뭐 하,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울버린과의 짝꿍 케미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네 약간 노란 색깔 맞춤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핑크색 불 라이트 나오고 노란 색깔 맞춤 하다보니까 네이 친구 세이버토스까지 샀습니다 얘는 사실 그냥 싼 맛에 샀어요 네 사실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도 조금 작긴 한데 6분의1 스킬이에요 근데 이해마 네,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기가 좀더커 보입니다 프리미엄 포맨 히스레즈 좋고, 네 이사 온 김에 다시 언박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카 데드풀인데 일단 지금은 네, 하나 공간이 비어서 그냥 뒀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린랜턴의 할 조던 그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싼맛이 샀습니다. 그리고 네, 이 친구 레드썬 배트맨이라고 써있더라고요. 포즈가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. 근데 뭐 27만 원대? 네, 굉장히 저렴하길래 일단은 뭐이 친구 진짜 멋있습니다.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망도 어, 보십시오. 여러분 이거 꽉 찹니다. 네, 이 너비가 55cm인데 거기에 뭐 거의 꽉찰 정도로 돼 있고 약간 이런 포탈, 뭐 도르마무 포탈일까요? 네, 보라색빛을 또 띄고 있는 네, 이런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, 플래시 너무 예쁘죠? 색감 자체도 너무 좋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아스팔트 위를 걷는 듯한 이런 모습 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수가 18개인데 그러면 은 지금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데드풀 사실 요거는 지금 언박싱한 게 아니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5% 네, 블리츠웨이 아톰들 위에 요 야자. 친구입니다 피아실피드에서 나온 네 한정판 로버트 태권브이 스태츄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혹시나 몰라서 제가 가볍게 언박싱을 좀 패스트로 돌려봤는데 그러면 그 언박싱 패스트 영상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 슈얼크 한번 열어볼까요? I really 아,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고그 빈자리에다가 넣을 예정입니다. DC, 뭐 마블, 심지어 태권부위까지 지금은 일단 스티츄들다 언박싱했고요. 네, 이 친구는 그래도 비교적 네,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뭐 보셨겠지만 코믹스 버전도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. 실물을 아, 보시면 아. 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2층 구성입니다. 베이스, 이런 작은 파츠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탱크네! 이거 탱크부 그 윗부분 아니에요? 아, 아까 그거 뭐 가로등이나 기둥이 아니었는데 탱크 포신이었네, 이거. <웃음> 요즘에 딱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. 아, 예전 같지 않다. 그러면서 오히려 이 코믹스 버전의 느낌들을 더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템크에 꽂아주고요 아슈어크의 그래.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바로 꽂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뭐야 얼굴 다? 아 얼굴 두 개인가? 어? 아 다른 버전이에요 얼굴이 두 개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아 she-hor. 아, 이 차이예요. 손가락을 갖다 가느냐, 네, 주먹을 쥐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아, 자연스럽게 좀 내리고 있는 포즈. 뭐가 날까요?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. 뭐 그리고 천하장사 꺼내는 느낌이어서 수호해지 꺼내는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야? 이렇게야? 어. 여기에 딱붙아서 으, 으, 와, 아, 여기 위에 더 들어가나 봐요. 와, 이 베이스가 다 했네, 와... 여기 다 지금, 왜 포신 맨 앞부분 지금 다 나가 있는 이 부분을 표현해줬고 을 뭐야? 아씨 이거 앞에 떨어져 나라고 이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게 떨어져 달간걸 그럼 어디 그냥... 그냥, 전... 그냥 두는 건가, 여기 이런데? 포탑 위에 그거 기관포도 이렇게 다 구부려진 이런 거, 기관총 어때요? 오히려 뭔가 이거 약간 더 뭔가 오바스러운 느낌인데 약간 포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게더 멋있, 멋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인정? 오늘 마지막 이 XM 스튜디오의 시 헐크까지 푸니버전 스튜디오에 전시하는 모습을 네,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런 뭐스태츄뿐만 아니라 또 드디어 네, 진비룡 님의 그리고 후레쉬맨, 마이오맨 마스크맨 컬렉션들이 또 특별 전시가 이번부터 들어갑니다. 네,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, 또스테츄 리뉴얼 했으니까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, 후니버션 스튜디오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할게요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They said I would've taken, I d o e go on hustle. Get the bag, it ain't never getting fumbled. In the jack, but we came up from the bottom. Through the cracks, let the light pour in. Have a blast, let the drinks pour in. Take a risk like it's a short thing. Going in, yeah, I'm going all in. Going in.